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갑자기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요, 다른 건다 지워지는데, 이 녀석이 안 지워진대요. <웃음> 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한데, 왜냐면 이건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외부에서 눈에 보이는 그 버튼을 클릭해서 지우면 지울 수가 있는데, 우측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음, 질문이 들어와서, 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메뉴 중에서요. 이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보기.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어,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천천히 다시 여기 보기 메뉴를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마스터, 슬라이드노트마스터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노트마스터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이제 클릭하에 제목편집이라는 메뉴가 하나 나오는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미래리서치라는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운다기보다는 뭐 저는 스마트 지워도 지워지 지워버려도 돼요 여러분 지워버려도 되고 그 지울까요?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상호를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쓰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저는 이거 지우고 그러면요 이렇게 지우고 스마트폰 활용 연구소 뭐 이걸 하나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서요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단어로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게 뭐예요 여러분 네. 쪽번호, 그죠? 어, 쪽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닫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뀌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다 바뀌었어요 한 번에 싹다 바뀌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다 바뀌어 있죠? 네,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네,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이게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하나를 다 수업해가면서 할수 있는 형태의 이제 강의는 아니다 보게 되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 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수업 중에 질문을 해주 어,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다 댓글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자아래쪽 이제 다음 거 보는데 제가 이제 음, 부동산 디스코를 선택을 했는데 어, 디스코 라는 어, 사이트도 있지만은 밸류맵이라고 어, 하는 토지 관련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트인데요 어, 이 밸류맵이라고 하는, 어, 사이트도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개장, 그리고 호갱노노, 밸류맵, 부동산 디스코, 이쪽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해도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뭐, 빅데이터, 우리 이때 부동산 정보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는요. 자, 이것도 뭐, 밸류맵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정도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원래 이제 그런 형태의 수업은 아니니까 여러분. 어, 제가. 우리 아까 종로 3가였죠 그죠? 종로 3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로 3가로 들어왔습니다 볼까요? 자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보게 되니까 온갖게 또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게 뭡니까 그죠? 아파트 아니시고 공장도 아니고 단독 다가구도 아니고 토지 쪽도 아니고 상업 업무 쪽 이쪽을 볼까요 그죠? 이쪽을 볼 거고 어 밸류맵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상권이라는 메뉴가 있어서요. 보이시나요? 우측에 상권 이 메뉴가 하나 있어가지고 상권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그 지역에 좀잘 나가는 상권들에 대해서 어, 잘 나가는 상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토지는 없어볼게 네. 안 나오게 안 아, 없어지네요. 지우기 기능이 안보이구나 그래서 이 색깔 노란색깔 보이세요? 이 노란색깔이 있는 이 노란색깔이 있는 요, 노란 색깔이 있는 요 어, 요 지역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어, 좀 유명한 상권이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할 땐 지역이 이렇게 노란색 상권이 있는데라 굉장히 좀, 어, 유명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네. 요다 없애버리면 좀 몰라나? 예. 네. 요렇게 색깔별로 표시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요? 네, 색깔별로.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서울 쪽은 아마 이렇게 어, 좀 진하게 어, 음, 보이는 표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석된 내용들이 많이 안 보일 텐데 이 데이터는 이제 소상공인 우리가 다음에 할 건데 소상공인 진흥원즉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 준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 중에서 사업무자 한번 이쯤 될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그죠 90억짜리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럼 90억짜리, 그니까, 러 밸류맵하고는 좀 보이는 형태가 조금씩 많이 다르긴 하죠, 그죠? 예, 네,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상당히 그래도, 음,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업적 현황까지도 쭉다 나와있죠, 네. 거의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비슷하실 거예요, 단지. 어, 좀, 어, 얘, 얘가 좀더 더, 음, 상세히 좀 보여준다고, 보여준다, 아니면, 비슷해요 어쨌든 두 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 비슷하다가요 네, 아까 90억짜리 맞았죠? 어, 틀리, 틀리시면 안됩니다 그죠? 90억짜리 맞죠? 그죠? 네, 90억짜리 네. 13 4 13 4 맞죠? <웃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간단하지만 특별한 화피다 뭐 사주 카페 부탁가 있던데 뭐 이런 자료들도 꼭 뭐 여러분들이 한 군데서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쪽만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맨날 쓰는 거라고 해서 쓰는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주변 개발 정보네요. 어, 주변에 있는 어, 개발 정보까지다 한번. 간단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형 골목재산계 사업하고 창신동 이쪽과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닥 좀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이것도 한번 살짝 캡처 도 해놔 볼까요? 한번.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브리핑할 때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어. 좀, 내용들이 충실하게 보이는 게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우리가 만들 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고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용이 많, 많, 많게 많 보이면, 와, 어 뭔가 뭐 많이 노력한 것 같다. 좀 뭔가 많이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좀 얹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고객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훨씬 고객들이 보기에 어좀더더 더 좋은 자료를 보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좀 많이 예, 많이 어좀 거기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것도 상권 분석 그러면 네. 보통 뭐땡땡땡이 제가 지금 특정 적을 찍고 한게 아니라서 여러분 이게 번지수까지막 적게 되면은 이 지금 인터넷 공개되는 게 문제가 될것 같아 서 제가 지금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저처럼 제목을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번지수하고 빌딩명하고 적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야지어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지. 어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샘플을 만들고 보여드리고 하다 보게 되니까 그냥 어. 그, 기본적인 형태로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더더 더 상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여섯 장이 만들어졌네요.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갈 텐데요. 어, 사이트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볼 텐데. 자, 이제 상권 분석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상권 정보 시스템이죠. 어, 상권 정보 시스템. 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 어, 지능에전환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권정보시스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이 나옵니다. 혹시나 영상이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탁탁 넘어갈 것 같으면 중간에 앞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서, 어, 잠깐 정지시킨 상태로 한번 제가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금방 넘어갔다고 또못 따라가시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도 강의 온라인 강의 즉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 장점은 어, 강의를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니까 어, 아마 오프라인 쪽 수업에서는 벌써 이거 상권 정보까지 오는데 아마 시간이 꽤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꽤 그래도 빠르게 지금 진도를 빼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까 그리고 이 상권정보지 소상공인 어, 마당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지능공단을 운영하는 이 상권정보시스템은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잘 만들 잘 만든 상권정보 사이트라 생각합니다 정말. 뭐, 그런데 이 사이트가 나온지가 그래도 한 제가 이거 이 사이트 강의 한지만 15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15년 16년 가까이 된것 같으니까. 2000, 그한 그렇죠? 2004년, 2004년도, 5년도쯤에 제가 이 사이트를 강의를 한, 2007년도인가요? 2000, 기억이 가물가물한 2007년도 같아요. 2000, 아닌데? 2005년도 맞아요, 여러분. 2005년도쯤에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강의를 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가까이, 그죠? 그쯤 된사이트예요 그때 초창기 나올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벌서 정황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괜찮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못 받았고 진짜 단지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그래프, 데이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오 쓰세요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보여주기 이용해야죠 순수하게 근데 지금은 정말 데이터가 잘돼 있어요 어, 정말 끝내주기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홍보및 설명 영상이랑 사용자 가이드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좀 많이 제약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꼭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바로요. 처음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접속, 로그인 해주시고요. 가, 어, 늦으신 분은 제 화면을 딱 정지시켜 놓고, 정지시켜 놓고, 빨리 회원가입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위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위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창업 자가 진단, 상권 분석, 컨설팅, 시장 분석, 상권 현황, 알림 정보. 이거만 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여러분 캡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파워포인트 열심히 만들어 놓은 면인데 내가 설명을 못 하면 의미가 없는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신 내용들을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이 상권분석에서 쓰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요요 요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온거예요 언제적 데이터예요 라고 질문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대답을 할줄 아셔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메뉴 중에서 알림정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알림정보에 가면 이게 기준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기준 데이터를 클릭하면요 은 자, 클릭하면 이렇게 이 데이터 기준들이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보이세요? 데이터 기준 데이터 네, 요 기준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를 캡처해 캡처를 해서, 그죠? 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앞쪽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네, 넣고. 자, 할게요 네. 이거는 좀, 이거를 기준 데이터를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키우하게 낫겠죠? 네. 잘 보이게요. 네. 여기다가 이제, 기준 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나중 고객들 브리핑할 때, 아, 상가는요 언제적 데이터에 이렇게 2020년 7월 달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인구수는 2019년도 데이터 기준이고요. 소득은 2020년도 6월 달 기준이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 유동인구는 2020년 7월 달 데이터의 기준입니다. 매출 데이터는 2020년 6월달 데이터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매출들이 거의 다 바닥을 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 이제 이거 복사 좀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몇개더 복사해서 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고객들로 얘기해야 되는 게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어떤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상가 DB는 상가대비는 전국의 상가, 업소, 주소와 업종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된 데이터, 직장인구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를 이용하고 을 되어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소득도 소득 나이스 지니 데이터네, 그죠? 어, 지니 회사에서. 나이스 지니가 여러분 비씨카드사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 그리고 음 유동인구는 SKT. 그리고 매출 데이터는 카드사에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상권 분석을 들어갈 텐데 제일 먼저 이제 상가에 보시게 되면 이 창업 자가 진단은 실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어, 진단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마지막에 이거는 우리가 상권 분석을 쭉다한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가, 자가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 집어넣기도 해도 되겠는 나중에 가면은 한번 자가진단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걸 먼저 보여줘버리면 우리가 이 ppt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김이 빠지겠죠 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그 고객들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께서 직접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진단 결과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속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당신, 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주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객한테 어필을 하자는 개념인 거지, 속이자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상권 분석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상권 분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권 분석 지도가 나오고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분석하기로 했죠? 서울의 종로구였죠? 네, 서울의 종로구에 아까 거기가 무슨 동이었나요? 여기가 네, 종로 3가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로 3가역요쪽이었죠 그죠 네 여기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종로 3가역이 주변에 지금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번째 지역을 제일 먼저 선택하고 여러분 지역을 선택하고 두번째 뭐예요 이제 영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여기 원형으로 선택할 거냐 원형으로 클릭하게 되면 꾹 누르고 요렇게 당기면 이렇게 원형으로 어, 내가 원하는 반경을 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반경은... 반경은요, 클릭해서... 클릭해서 반경... 몇 메다를 분석할 거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5 0 0 m 할 거냐? 1 0 0 m 할 거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다각형은 내가 원하는대로 털깍, 딸깍, 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딸깍, 딸깍 끼어... 어, 이렇게 어, 원하는 영역을 그려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고요. 상권은 특정의 정해진 지역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가능하면은 다각형으로 고객하고 이 고객이 마케팅까지 할수 있는 영역까지 정확하게 그려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분석하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단계가 본인들한테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요. 그래서 여기 원형이나 반경으로 그냥 분석을 할게요. 원형, 반경으로 원형을 클릭해서. 그리고 1번 초가 앞이었죠 그죠? 꾹 눌러서 눌러서 한, 한 400-500m 정도, 한 500m 정도 분석을 해볼까요? 이 정도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번째 상권, 즉, 어, 이거는 이제 종로 3가, 역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상권은 최대 3개까지 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3개를 그려가지고 3, 동시에 3개를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첫번째 지역, 두번째 지역, 세번째 지역. 그러니까 고객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종로상가역 쪽 하나, 뭐 종강역 쪽 하나 아니면 종로을지로사가역 을지로 쪽 하나, 뭐 이렇게 세 개를 분석해야지 동시에 비교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우리는 한 개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네, 종로상가역 하나만 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영역을 지정을 했고요. 영역을 지정을 했고 즉, 이제 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은 워낙 강의를 해주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 강의를 엄청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워낙 많이 떠들었던 내용들이 많아서, <웃음> 솔직히 지금은, 에, 지금은 다시 이걸 강의를 한다는 건그 쉬운 게 아니라서, 제가 한 것도 있을 것 같긴 한그 아마, 그 과거, 디비랜드 과거 영상 찾아보면 아마 있, 있긴 할 거예요. 옛날에 간, 단, 간단하게 분석한 것도요. 자, 일단 요렇게 지금 나왔죠, 그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보신 것처럼 종로 상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앵글트 기준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업종 어떤 업종이냐 어떤 업종 자,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커피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음식 생활 서비스 소매 쭉 보시고 직접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직접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커피 전문점이 보자 커피 전문점 여기 있네요. 그죠? 커피 전문점. 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직접 검색을 통해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대라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때 쓰시려면 요 사이트가 굉장히 좀 느리실 거예요. 참으셔야 돼. 왜냐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지만은, 뭐랑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좀 느리, 느리실 거예요. 그건 이제 양해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웃음> 여기에 문제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분석하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제 분석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아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잠깐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짝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쉰다라고 생각하고 <웃음> 이 데이터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쉬신다라고 생각하고 어, 쉬신다 생각하고 한번 어, 잠깐 볼게요. 여러분 네. 저도 커피 한잔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음, 거의 끝나갑니다. 항상 어떤 걸 보게 되면 다 이게 90% 대 가가지고 멈춰 있더라고요. 마치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다 끝났어, 다끝나서 다 끝나서 보이는 것처럼 <웃음> 꼭 90% 대가가지고 멈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종로 상가를 분석하지만. 아, 그첫첫 번째 시간에 그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종들을 분석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 샘플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특별하게 뭔가 업종들을 선택을 못 했지만, 그 지역도, 지역이나 업종을 선택을 안 했지만, 실제로, 오, 어, 내, 그 그러니까 본인들은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 많으니까, 실제 내, 가 거기, 고객들한테 중계를 의뢰를 받아서 상가를 구해주거나 커피 전문점을 구해준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지역에서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할 때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평균 이렇게 호수 안에서 호수 이 호수에 여러분 호 이게 보이니까 좀 그런가? 네. 그러면 화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 이 호수의 호수. 호수의 호수. 여기가 평균 1m래요, 1m.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죠. 네.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건너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 키가 몇, 몇 m 터요 2m래. 그죠? 그러면 이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쭉 호수를 건너 가면은 되겠죠 왜 평균 1m 니까 자기는 2m 니까 잘 건널 수 있을까요 빠져 죽죠 여러분 <웃음> 빠져 죽죠 왜왜 왜? 평균 1m 라고 하는거는 낮은 데도 있고요 깊은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깊은 데 가면 여기는한 10m 되겠죠 여기는 영, 뭐 10cm 이렇게 되겠지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데이터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평균 1m라고 하는 것은 요 깊은 데와 낮은 데를 합쳐서 1m라는 거지 깊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 키만 믿고 걸어가다 어떻게 된다 중간에서 빠져 죽어버리겠죠 여러분 데이터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데이터는 항상 평균 데이터라는 게 나오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 데이터라는 게 나오는 거는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를 하라는 거지 그 데이터가 맹, 그 데이터를 맹신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맹신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용하기가요. 그거에 맹신하다가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분석과 하려면 처음에 모르는 지역에 있는 걸 분석하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중계를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본 지역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게 되면, 오, 맞아. 틀려. 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있을 테니까.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걸렸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안 걸렸는데 아,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겨우 나왔네요.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상권 분석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오고 평가지로쭉 나오는데 종합 보고서 보겠습니다. 종합 보고서를 쭉 보게 되니까 이렇게쭉 나와 있네요. 제일 먼저 상권 평가라 상권 분석 보고서, 상권 평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요 만드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뭘 적어야 되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나?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나오는 대로 해요. 상권 분석.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뭐 종합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넣어 주자고 이렇게요 종합보고서를 여기서 종합보고는 평가 종합이 쭉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그래서 요걸 첫번째 캡처 그렇죠? 분석 설명해 가지고 지금 내 관련 지역의 주요 상권에 대한 분석이죠 그죠 상권 주요 정보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캡쳐야 되겠네요 그죠 상권의 번지수는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밑에 거 도움말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요거 하나 복사하고 그죠 캡처할때막다 복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하고 계속 말씀하지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브리핑할 내용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브리핑할 내용을 캡쳐해 가지고 고객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온갖 걸다 들고 가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보여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니라는 사실들을 고객은 인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고객들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먼저 먼저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때이 어,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더 더 이제 잘 만들어서 보여줄 때 보여준다 그러게 되면 고객 고객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 부동 이 중개업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노력해서 많이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해주시지 을 다른 자료 보 뺏겼다는 생각은잘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데이터 보시고. 등급까지 해가지고, 하나를 평가 지수까지 해서 갖고 가면 좋겠죠? 일단은, 음, 추위, 추이 보자. 추위까지 한번 갖고, 아까의 추위까지, 추위, 추이, 추위, 추이, 추위까지는, 지역별 평가 지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점수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죠, 뭐. 자, 지역별 평가 추위까지 한번 살짝 캡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또 가지고 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반복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업에서는 뭐라고요? 이 캡처하는 거, 예요 캡처하는 거. 그래서 아까 캡처 툴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캡처 툴을 쓰셔 가지고 꼭 쓰셔 가지고 꼭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캡처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더더 더 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네. 그죠? 렇 그렇게 하고, 좀더 계속해야 되겠네. 종합보고서 1, 뭐, 이렇게. 2, 네. 1, 네. 그 다음에, 써사서 2. 볼까요? 그이름은분 지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복사해볼까요? 분석 결과. 여기게좀 필요하네요. 등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두, 하나 넣어주고요. 또, 복사해서 평가 지수가 나오네요. 상세 평가 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블린트 블링, 스크린. 캡쳐, 네. 두. 그럼 일단은 이 녀석을 업주로 바꿔야 되는데, 넣을때가 참 애매하네요. 여러분. 음... 일단 잘. 뭐든지 잘. <웃음> 잘하도록 하십시오.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이렇게 하고,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어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잠는보는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저음에 필요한 걸캡처를다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계력이니안정성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께서 그냥 요대로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고 뭐 그렇게 한번 보시자 그러면요. 자 상권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계력이 어떻게 되죠?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네. 63.7 그래서 이 63.7점이 왜 나왔는지는 상세한 정보인데, 뭐, 그냥 이대로 할까요, 그러면? 자, 분석 보고서에서 한번 만들어보죠.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평가로 몇점 63.7이 나왔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오른쪽에 그 끝에도 넣어도 될것 같네 보니까 요거를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캡처를쭉 해가지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안정성 작게 캡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네, 또 두번째 캡처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이제 겹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그렇게 해서 잘 묶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네요. 그죠? 조금 욕심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해야 되나? 사이즈가 너무 그죠? 네, 비율이 너무 안 맞네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더더 더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좀더 크게 해서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네. 적절하게 아, 이렇게 도 되겠네요. 맞춰서 네. 쭉, 쭉 됐네요. 그룹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자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키우면 되겠네, 그죠? 네. 아마 파워포인트로 크게 보여줄 때는 이잘 보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그죠? 나름대로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잘 표시해져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만들면 되는게 그 다음에 만들면 되시는게 이제 어, 업종분석이죠 그죠 업종분석 나오네그 그죠 업종분석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업종분석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 분석하는 자, 이런 식으로 다만들 여러분 이제 설명 안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계속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업종별 추이를 보게 되니까 그죠 네, 업종별 추이를 보게 되니까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업종 분석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캡처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 자. 상권 분석에서 업종 분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업종별 추이죠? 넣어주고. 자, 이거는 업종별 추이. 그 다음에 지역 추이. 자, 업종별 추이, 지역 추이. 지역 추이, 생애주기. 생애주기. 지역 추이, 업력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브리핑에 좋은 거 위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업종추위와 지역추위 두 개만 넣겠습니다. 업종추위와 지역추위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지역이 제 증감이 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두 개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분석 결과는 나중에 복사해볼까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 스크린 저요렇게 복사를 해서 갖고옵니다. 복사 어떻게 교수님 그러시면 안돼 절대 여러분. 자, 복사하는 거하고 캡처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복사 캡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라는 거꼭 어, 양해를 좀 부터 드릴게요. 네. 분석 결과 네. 감소했고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나머지는 틈 문제는 없죠. 분석 결과, 아까 여기는 안 했, 아, 이건 안 했구나. 여기도 안 했네요. 자, 분석 결과. 그래서, 네. 증가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표시해도 되겠네. 그죠? 아니면, 캡처를 이렇게 해줄까요? 좀 우리가 쓰기 쉽게. 요거 그대로 통째로 그 다요. 그러면 좀더 느낌이 좀 나오겠는데요. 네. 잘 나오네. 느낌이죠? 네. 해줄될것 같고. 얘도, 여기도 캡처를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껴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상권업종 분석 결과들이 쭉 표시가 돼서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죠? 네. 캔 네. 이렇게 해서 업종 분석에서 웜업 어, 뭐, 뭐 분석이라고 여러분. 자, 업종별 추위와 어, 지역별 추위두 개를 놨습니다. 그러면 업종 분석에서 여기는 업종별 추위 업종별 추이. 그죠? 그래서, 뭐, 대충, 사각형 테두리를, 그, 도형으로 할까 그랬나요? 색깔을 채우면 되는데, 도형으로 하게좀 빠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왕이면은 도형으로 그려서, 이렇게, 네. 업종별 추이.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될것 같지, 그죠? 네, 이렇게 놔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별 추이. 그죠? 이렇게 해주면 맞겠죠? 네. 자, 업종별 추위와 지역별 추위를 봤습니다. 깔끔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매출 보 볼까요? 매출? 네, 매출 분석 보겠습니다. 매출 분석을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매출 분석이 쭉쭉쭉쭉 나오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선택 영역은 당연하겠지만 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매출이 바닥에 이렇게 쭉 보인다 그죠 코로나 전만 하도록 엄청난 매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일단 매출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매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상권 분석에서 똑같이 자 이제 상권 분석, 업종 분석이 아니라 이제는 상권 분석, 이제 매출 추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또 갖고 오도록 할까요? 프론트스크린에서 요거 하나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 좀 빨라집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천천히 갔는데 이제는 조금 예작 네, 어좀 땡기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가 조금씩 지금 이제 어, 지원금 나오고 좀 상승을 한 3개월 동안 조금씩 올랐는데 과거에 비하면 그죠 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여러분 자, 그다 상권별 매출 비교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커피 전문점 다방 말고, 다방의 매출 비교는 표인데, 일단은, 일단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걸 분석하는 방법들은 아시죠? 여러분,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 이제 증감률이 쭉 나오네요. 그죠? 일단 건수 쭉, 쭉 중요 하고 지금 매출액이, 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3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게 800만원, 827만원 평균 어우 엄청 떨어졌네요 엄청 음식점은 한6천0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2600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커피 전문점은 더더욱이 많이 떨어졌고 그죠? 네, 매출액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초반에 빠질 때 엄청나게 빠져버렸네요 2, 3월달에 그게 지금 회복이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석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지금 이게 유지가 된다로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런 데이터를 보는게 어 데이터를 보시는게 어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상권별 매출 비교표는 뭐 이것도 아마 한번 볼까요 왜냐 그러면 음꼭 이제 커피 전문점이 아니더라 도그 전국적으로 매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일단은 넣어보죠 그러면 들어갈 구멍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분석을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이렇게 반반 분석을 하죠 뭐 반반 분석으로 갈수 밖에 없겠네요 좀 하나당 크게 크게 보여주면 좋긴 한데 그럼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 조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시면서 한번 쪼개 보세요 어, 알다시피 이 수업은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들은 사실, 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네, 여기서 요거는, 브랜드 스크린 캡쳐해서 쭉 갖고 와볼까요? 여기까지 갔다가 오겠습니다. 또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웃음> 양이 너무 많아요. <웃음> 이건 왜 팁을 복사를 안 했을까? 네, 자,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맞추고 이거는 좀 위로 올려주게 낫겠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줘서 네, 맞추고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고객들한테 분석이 가능해지. 지셨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불이편는을 하고, 또넘겨볼까요 매출 추이에서 어, 매출 추이에서. 이번에는 뭐죠? 자, 매출 시기별 매출 특성이네 그죠. 매출 특성, 매출 특성. 이 특성은 뭐냐면, 자, 특성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시간대별 매출을 볼수 있어요. 시간대, 자, 요일별 그죠. 시간대 매출액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캡처해볼까요? 네. 제일 먼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주말, 주중, 시간대. 가지고 올까요? 그래서 갖고 오고. 네. 그 다음에 자, 시간대별 매출액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매출액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고객 매출 특성까지도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객 매출 특성까지 가지고 오볼까요? 고객별 매출 특성 고객별 매출 특성 캡쳐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 페이지로 그냥 쭉 넣어버릴게요. 풀페이지로요. 자, 이것도 매출 특성이죠. 매출 특성인데, 음, 고객별 매출 특성이네, 그죠? 고객별 매출 특성. 자 그리고 얘는 매출 특성인데 볼까요 그 다음에 시기별 매출 특성 시기별 매출 특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두 가지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죠? 매출 추이 그렇고요, 그죠? 자. 시기별 매출 특성, 고객별 매출 특성.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음, 방법은, 잘라내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묶어서 하고 얘는 분석 결과만 그죠 분석 결과만 어떻게 따로 잘 <웃음> 따로 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어딘가에다가 네, 표시를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없을 걸 그냥 이대로 될 건데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네, 만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잘 만들려고 어떻게 든 생각하다 을 보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려버리고 이렇게 갖고 올까요? 네, 조금 더 키우면. 그래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면서 좀 최대한 깔끔한 방법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객들 브리핑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뭐 내가 좀 표시해줄 때 주말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주중 매출액을 다 비교해가지고 주말과 주중이 비슷하다라는 표시를 좀 해주면 아무래도 저게 없애고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좀 두껍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중간 중간 표시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브리핑하는 게 나오죠. 자 보게 되면 보게 되면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음, 다른 업종들에 비해 다른 업종들다 금액들이 나오기는 음식점과 비교해 한 금액들 데이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아까 봤는시간대 보게 되면, 지금 일요일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요일별로 쭉 나옵니다. 일요일날 매출이 제일 작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데이터만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암울합니다. 왜? 1년 360일 이 되잖아요. 내가 하루를 쉬는, 쉬게 되면, 쉬게 되면, 이만큼의 매출액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 시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대별 매출액도 나오네요. 새벽에 6.7%, 어, 9시에서 12시까지 8.2%가 나오네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년 365일 24시간 일을 해야 지금 한달 매출액 800만 800만 원 가까이를 번단 얘기인데 솔직히 좀 에, 그렇죠. 네. 지금은 시기에는 그렇지만 원래 잘벌 때는 3천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솔직히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 어, 현재 데이터를 본다 그래도 솔직히 지금 암울하긴 하네요 커피점 원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어,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솔직히 어, 뭐라고 해야 되면 상권 분석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고객들한테 설명하기 너무 너무 좋아졌잖아요. 자. 여기에는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데 매출액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네 매출액은요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현금을 썼지만 지금 고객님도 커피 뭐 마시러 갈때 현금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카드를 긁잖아요 카드를 긁으니까 그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에 달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오 맞아요 현금 쓰는 게 아니니까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 설명, 여러분들 고객을 설득할 때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자고요? 브리핑 하자는 고객들한테. 파워포인트 옮겨가지고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어, 신뢰도 받으시면서, 신뢰도 받으시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또한 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웃음> 한 시간이 후딱 지나서 그러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 또 쉬었다가 어, 어, 또 음, 다음 강의 또 계속 연속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